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소문만 무성한 벌써 몇 년째 출시 떡밥만 수도 없이 던져진 gta 6 아무래도 현 작품인 gta5가 출시된 지 벌써 8년이나 흘렀다보니 몇 년째 후속작에 대한 루머만 무성한데요 그러던 지난 16일 레딧의 한 유저가 2020년 10월 29일 락스타게임즈의 모회사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에서 출연한 ai 특허를 발굴해내면서 다시금 gta6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제목은 System and Method for Virtual Navigation in a Gaming Environment 게임환경에서의 가상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이 시스템은 락스타게임즈의 대표적인 ai 프로그래머인 사이먼 파르와 기술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비드 하인드가 개발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새로운 ai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현재 ai앱 시스템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적인 ai를 구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의 ai는 한정적인 명령만을 는 기초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기본적인 회피나 차선변경 밖에 하지 못하며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길을 막거나 n p c 들이 버벙이는 등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현실적인 가상세계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데요 구현될 시스템을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n p c 들은 도로를 통과하기 위한 고유의 특성을 부여받는데 이 특성들은 가속도 도로의 시간 및 거리 최고속도 및 코너링 속도 차량 유형 고속도로나 개인주차 진입로 등과 같은 도로 유형, 고속도로의 규정속도, 기상상태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람처럼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살살 운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방식이나 교통체증이 달라지게 되며 교통이 정체되면 NPC들은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상적인 요인 외에도 NPC는 주행 도중 장애부를 인식하고 돌아갈 수도 있으며 주택가에서는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속력을 줄여서 운전하는 등 상황과 장소에 따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행동양식을 변경하는 걸볼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멀티플레이에서의 객체관리 라는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플레이어는 콘솔과 통신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엑스박스원인 9세대 콘솔들의 기반을 두고 있어 gta6가 아닌 gta 온라인에 새롭게 도입될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하지만 온라인뿐만 아니라 GTA6까지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차세대 AI 시스템 적용을 위해 싱글플레이라도 온라인 서버 접속을 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다 해내는 AI를 개발했는데 이걸 현세대식으로 구현하려면 하드웨어의 성능 때문에 제한이 생기니까 클라우드 서버에서 시스템을 조종하는 느낌으로 게임 속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걸 특허출원했다 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아무래도 gta 시리즈는 오픈월드의 한 획을 그은 게임이다 보니 출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들이 gta와 비교되고나는데요 가장 큰 예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펑크 2077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gta5와 사이버펑크 2077의 디테일을 비교하는 수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gta5의 재조명도 재조명이지만 gta6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쏠리게 되었는데요 이 gta6 대체 언제 나올까요 일단 현재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모릅니다 몇년 전부터 내년에 출시된다 2022년에 출시된다 2023년에 출시된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지만 락스타는 이를 모두 부정하였고 실제로도 gt6에 대한 소식은 그냥 루머 하나로 끝나고 지나갔죠 일전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마케팅 비용이 두 배가 높은 연인 2023년에서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는 한 언론사에 의하면 해당 리포트는 제3자와의 계약만을 언급 하고 있으며 내부 스튜디오에서 계산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직접 take to interactive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023년에서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장도 없어졌 죠 gta5가 개발을 시작한지 약 5년만에 출시를 하였는데 red dead redemption 2가 2018년에 출시된 걸 생각해보았을때 아무리 못해도 5년은 더 걸린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는 건 빨라도 2023년에야 겨우 게임에 대한 소식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작품에 더더욱 신경을 썼고 코로나 때문에 작업에 애로사항이 생긴 걸 감안해보았을 때 일단 2023년 출시는 택도 없는 소리고 잘해봐야 2024년에이나 2025년쯤에 돼서야 소식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8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게임을 넘는 작품은 찾아볼 수도 없고 현재까지도 어색하지 않을 수준을 유지할 만큼 시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준 세계의 게임 GTA 5이 엄청난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GTA 6의 본 모습은 어떨지 벌써부터 군침이 막 돌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